다큰 자녀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재밌어요, 그죠? 네. <웃음> 재밌는데, 왜냐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아. 얘들이. <웃음> 아니, 요즘 같이 지직도 힘들고 하는데, 맞아요. 이 친구들이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음. 그만둬, 그만두는 것을 또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야, 니네 직장 안 가냐 하면, 그만둬서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걸 뭐 때려 죽일 수도 있고. <웃음> <없고. 웃음> 또, 잘못, 어, 관계를 하면, 또, 이야기도 안 되고, 다사할것 같아서, 그렇죠. 속만 부글부글, 부글부글 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첫째, 이 이유가 뭐예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나, 이제, 조사를 해본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연복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래서 바로, 근데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연봉을 많이 주면 잡을 수 있냐, 그 음. 아니랄, 아닌 거거든요. 예. 연봉을 많이 주는 데는, 백만 원을 많이 주는 데는 어디든지 있어요. 음. 조금씩은 있는데, 대표님은 회사를 운영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음. 대표가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업황이 좀 돼야 되는 거고, 회사 매출이 연동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 없다고 하면 근데안 믿어요. 네. <웃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관계없이 연봉, 너뭐 기본적으로 잘 챙겨줄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회사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겠지만 음. 그거 말고 음.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려고 찾아보면 음. 가장 중요한 게 2030은 시간 선택권이 중요하다. 아 시간 선택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분들이 2030 세대가 주로 좋아하는 게 주중 조기 퇴근, 음. 유연근무제 같은 거. 그러니까 아, 10시부터 4시까지나 이렇게 코어심 근무 시간 놓고 내가 앞에 근무한 다음에 일찍 퇴근하는 걸 선호하거나 음. 시간. 늦게 출근한 다음에 밑에 늦게까지 야근하는 걸 선호하거나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주중에 1, 2, 3, 4일 근무하고 시간을 세이브해 가지고 하루를 예. 비우거나 이렇게 예. 시간 선택하는 걸 아주 선호합니다. 음. 이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한테 맞추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생활할 때도 이런 통제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양육에서 기반해요. 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2 0 3공세대는 자기가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양육이 되어왔기 예. 때문에 이렇게 주변 의 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아.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회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음. 맞춰줘야 돼 뭔가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네. 네.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끊임없이 부닥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감정노동이라고 사실 이게 서비스 노동자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뭔가 제3의 누군가한테 음. 맞춰줘야 되는 이걸 다 감동노동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실 중요한 거는 회사 내그 상사나 주변에 이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 취약합니다. 아. 특히 30대. 음. 흥미로운 건 30대가 실무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30대가 취약한 걸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세대의 차이가 극명히 음. 나타납니다. 조직생활의 가장 핵심에 있는 지금 40대나 50대 후배가 부쩍 좋아합니다. 아이고 음, 귀여워. 가르쳐줄 게 많네. 자, <웃음> 20대는 선배 눈치만 잘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감독은 취약하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 음. 정해져 있어요. 30대는 어떠냐? 후배가 너야 친사원이니까 야, 잘 가르쳐줘. 음. 싫어합니다. 음. 부담스러워요. 해 이거 100% 공감하실 거예요. MZ대가 보면. 아, 이 관계 약하네. 그러니까 이거 아, 언제 가르쳐 갖고 실무하게 해줘요. 음. 아, 또 다른 데 붙여줘. 음. 나 혼자 잘해요. 지금 직장 조직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후배를 음. 붙였을 때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이거 옛날 네. 말인데 어쨌든 음. 이제 가르쳐 주거나 이런 도저 시스템이 잘안 먹혀 지금. 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30대가 가장 감정론 취약한 게 이유가 있는 거죠. 독고다이 기질이 많네. 독고다이. 그래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이런 게막 통과돼도 네. 그게 꼭통과됐어야 되면 되고 근데 그게 신뢰도가 높, 아주 높진 않아요. 음. 이 세대가. 자이 시간 선택권이라는 것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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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익과 관련된 얘기를 당신이 그냥 결,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달라 음. 이런 건데 이거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올해 2월달에 있었던 SK 하이닉스 상해금 사건입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잠깐 정리해드리면 음. 음. 2월달에 SK 하이닉스에서 상해금 400% 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사실 작지 않죠. 작지 않은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거기서 이제 사내 게시판에 mz세대의 그 음. 음. 회사 분이 아니, 그거 캠퍼스 리코팅할때 삼성전자나 음. 가슴 스스로 준다 그러지 않았냐. 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따졌단 말이죠. 따졌죠. 근데 음. 거기 안에서 또 논란이 확산되니까 음. 최태원 회장님이 등장하십니다. 음. 등장해가지고 제가 받은 연봉 30억 반납하겠습니다. 아, 연봉이 30억 밖에 안 돼요. 한 300억 되는 게 아니고. <웃음> 어쨌든. 근데 보통은 거기서 네. 게임이 끝나요. 음. 회장님이 막딱 그래서 야 두둥게 끝나는데 어. 이게 논란이 이제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논란이 확산돼요. 음. 거기서 MZ 세대 한 명이 그걸 계산합니다. 음. 30억 나누기 SK하이닉스 전 직원 했더니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누구 코에 고쳐막 이런 식으로 논란이 아. 확산돼 가지고 이게 입파 한파 더 커져서 아니 걔는 누구지 일이 없는 모양인데. <웃음> 익명 게시판이니까 <웃음> 예.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장이 나와 대표에서 이석기 사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이 상여금 제도를 우리 사주랑 어떻게 붙일지 음. 복지 포인트 어떻게 할지 상여금 나온 몇 프로까지 이익이 몇 프로일 때몇 프로 붙이고 이거 시스템으로 딱 해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아. 그리고 게임이 끝나는데 문제는 예. 이논 일파만파 된게 SK텔레콤과 확대되고 음. 다른 대기업으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예.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상여금을 음. 보통은 경영진의 시혜적 판단으로 그렇죠. 예. 주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음. 밖에 안 됐으니까 음. 이거 줄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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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상화폐를 안 해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웃음> 예, 드네요. 예, 참어 우리가 이제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트렌드가 특히 변화가 빠르,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면 문화 지체 현상도 생기잖아요. 네네. 음, 내가 누렸던 경험했던 문화가 지금은 아니야. 그 가운데서 오는 나 자신의 갈등도 있지만 또 관계의 갈등, 특히 세대가 다른 다큰 자녀들하고 갈등, 이렇게 들 많은데, 그러면 우선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큰 자녀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네, 그죠? 있죠. 예.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오늘 질문제는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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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그거를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음. 이 간접 근건데또 다른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어졌잖아요. 음.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취미생활이나 경험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예. 저희가 2017년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제 어 2030과 5060은 건널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음. 이제 음. 만원 점심값을 놓고 예. 얘기하는 그 건널 수 없는 예. 강의 차이처럼 그런 게 있는데 어. 작년하고 올해 40, 50, 그다음 60대, 1부가 예. 모바일에서 10대, 20대가 하는 게임들을 음. 내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게임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내려받고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백돌깨기 이런 거. 아 그게 <웃음> <웃음> 되게 전략 시뮬레이션 같아 가지고 <웃음> 내공도 <웃음> 쌓아야 되고 엄청 복잡해요. 그게 옆에서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녀 세대가 그걸 아. 얘기해 주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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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관계가 저희가 가족 관을 조사해 보면 매년 추적 조사해 보면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좋아지는 걸로 터닝 포인트 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나빠지는 걸 멈췄어요. 음, 나빠지는 거는 멈췄다. 서로 이제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야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 저는 제가 와이프한테 이혼 안 당한 유일한 이유가 아침밥 먹고 얼른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그비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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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활동이 그것을 대체했다는 라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각자의 뭔가를 영역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살짝 얘기하셨잖아요. 예.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원래 가족은 희생의 대상이었어요. 예. 야 가족을 위한 건데 개인 뭔가 음. 포기하지 뭐 이랬다가 지금 특히 50대가 예. 가족보다는 내 일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각자를 인정, 인정해 주기 아, 시작했가 40, 50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렇죠. 자기.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음. 집에 각자 머물고 있지만 음. 각자의 개성이나 음. 영향력이나 개성을 인정해 예. 주는 관계에서 이제 공동체가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터닝포인트가 음. 거기 출발한다고 봐도 될까요? 2030은 조금 이제 공동체 쪽으로 한 걸음 어쩔 수 없이 가정생활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걸음 옮겨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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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게임하고 있는 게 왠지 적은 하더라고. 아. 아니, 카페는 문을 닫았다, 열었다 뭐, 엉망이지. 음. 뭐, 적거라도 아, 제가 적어라도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구나. 있구나. 얼마나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건전하게 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아들 화이팅!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웃음> 그러니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각자 이제 오래 시간을 머무니까 예. 생각을, 서로에 대해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게임 하나씩 좀 배워봅시다. <웃음> 게임이라고 하면 뭐갤러그 네. 백돌, 요즘 그런 게임 없어요. <웃음> 그런 게임 없고, 전부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끌으면서 컴퓨터에 조금 친해지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아, 그죠? 컴퓨터에. 니까 네, 그 앞으로 이제 5060 이런 시니어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짜증스럽지만, 더 살아야 되는데, 컴퓨터 세대, IT 세대니까 시절 자체가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 이를려면 게임을 통해서 자녀들하고도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좀친화되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어쨌든 이 책은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통계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렇죠 여기에 아주 이책 구성이 잘된것 중에 뒤에 소화시 so 있더라고요.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갈등들 있는데